안녕하세요 메이플 코자라 여러분 화산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이플에서 어떤 옷이 인기가 많은가 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방학 때 준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명이 되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금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옷이 인기가 많은가를 따질 때 단순히 많이 입는 걸 인기 있는 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코디를 하지 않은 캐릭터 수가 너무 많아서 1등부터 3등까지 카루타 옷이 차지하더라고요 저번 서유 영상에서 일정 레벨 이상을 표본으로 사온 것처럼 코디를 확인할 때에도 어떤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코디의 경우 캐릭터 이동이 가능하고 레벨업보다 코디를 신경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처음에 올렸던 올해 초 영상 말고 이번 여름에 올렸던 가장 최신 영상 기준으로 상위 20개 성형을 했거나 세트 얼굴 장식을 착용한 캐릭터만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전체 캐릭터 중에서 60%만 치린건데요. 자세한 표본 선정 이유를 적어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위 함보로 순위 탑 100을 시작하겠습니다. 100위는 스라벨 45기 별의 세레나드입니다 남녀 5 9분대 있고 3대장 서버 평균 4 5억 메소에 거래됩니다. 99위는 로얄스타일 59기 핑순돌 패딩입니다. 속칭 잠 로얄인데요. 워홈 매소입니다 같이 나온 아이템으로 금순돌 패딩이 있습니다. 98위는 큐티 멜빵 반바지입니다. 캐시샵에서 팔고 있습니다. 97위는 작년 여름에 패키지로 판매된 썸머오프숄더입니다. 남녀 공용이고 2.3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함께 판매됐던 아이템으로 실수로 하트가 있습니다. 96위는 로얄스타일 47기 속죄의 진환로브입니다 주로 모자랑 같이 쓰며 12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95위는 스라벨 51기 구름바다입니다. 여자 캐릭터 전용이고 6억 매소입니다 94위는 로얄스타일 59기 러블리체크입니다. 동그리 안경이랑 같은 세트고 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93위는 로얄 71기 매력 100만볼트입니다. 여자 캐릭터 전용이고 5천만 메소입니다. 92위는 루알 77기 스포티룩 함로옷입니다 남녀 공룡이고 2억 매소입니다 91위는 루알 72기 봄의 심포니입니다. 같은 이즴인데 남녀 구분되어 있고 둘다 1.2억 메소에 거래됩니다. 90위는 18년 겨울에 패키지로 판매된 러브걸 메신저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1.3억 메소입니다. 루알픽 이벤트에서 2등을 했습니다. 89위는 캐시샵에서 상시판매하는 에슬레틱트입니다한벌옷이 아니라 상의인데 바지를 안입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88위는 로얄츠 18기 소울베어 의상입니다. 7천만 매서에 거래됩니다. 87위는 마라벨 6기 수정이슬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85억 매서에 거래됐습니다. 86위는 복고교복 상의입니다. 영원의 끝이 비싸서 대체 코디로 주로 사용되며 남자의 경우 복고교복 하의가, 여자의 경우 빨간 세일러 치마가 잘 어울립니다. 85위는 로얄 53기 하트나라의 메이플입니다. 남녀 59분도 있고 둘다 6억 매소 선에서 거래됩니다. 84위는 스라베 60기 빗방울 오비입니다 남녀 공유이고 3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83위는 스라벨 65기 루시드 드림입니다. 남자는 3천만 매소 여자는 1억에 거래됩니다. 82위는 18년 조울 패키지로 나온 산타골 원피스입니다. 캐시로 산 것만 거래 가능하고 10억 매소입니다. 81위는 82위의 남자 버전인 산타보이 옷입니다. 4억 메소입니다. 82위랑 81위는 이벤트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8 2위는 캐시샵에서 팔고 있는 하얀 리본 세일러복입니다 79위는 스라벨 70기 라벤더 케이프입니다 남자는 1억 메소, 여자는 2.5억 메소를 형성합니다 78위는 17년 겨울의 패키지로 나온 오덴트 티티입니다 4억 메소에 거래됩니다 같이 나온 아이템으로 오딜 티티가 있으며 오딜 티티가 조금 더 비쌉니다 77위는 웨스타일 61기 죄수복입니다 남녀 공용이고 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76위는 스라벨 58기 고운 매화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14억 매소입니다. 75위는 스라벨 61기 캔디 달링입니다. 남녀 구분돼 있으며 남자권 4억, 여자권 8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74위는 로얄스타일 64기 모르카 블랙잉 제복입니다. 1.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73위는 로얄스타일 48기 개굴개굴 우비입니다. 72위는 로얄스타일 46기 개구리도함로옷입니다 3억 매소이고 주로 세트로 끼입니다. 71위는 로얄스타일 41기 All About Black입니다. 1억 매소선에서 거래됩니다. 70위는 로얄스타일 71기 멋진 100만 볼트입니다. 8천만 매소에 거래됩니다. 69위는 로얄스타일 73기 반이 농구복입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둘다3천0백만 매소 정도에 거래됩니다. 68위는 스라벨 49기 수정세라입니다. 한복 디자인의 남자 옷이고 20억 매소 선입니다. 67위는 캐시샵에서 파는 화이트 피켓팅입니다. 상의라서 하의를 따로 입어야 합니다. 66위는 로얄스타일 77기 동백송이입니다. 남녀 공용이고 3500만 매소입니다. 65위는 스라벨 50기 지식의 탐구자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27억 매소입니다. 64위 로얄스타일 64기인 써머피크닉입니다. 바지는 제가 임으로 정한거고 상의입니다. 2천만 매소입니다. 63위는 캐시샵에서 파는 월미옷입니다 62위는 로얄픽 패키지로 판매된 병약 오르카 가운입니다 1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로얄픽 3등을 했고 스우 세트랑 같이 나왔습니다 61위는 스라벨 78기 르루나입니다 남캐 전용이고 4.5억 매소입니다 60위는 캐시샵에서 파는 곰돌이 벨빵입니다 59위는 로얄스타일 71기 커스트헌터입니다 세트 망토랑 모자를 같이 쓰는 편이고 1억 매소입니다 58위는 마라벨 7기 여왕의 야회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7억매소입니다 57위는 이번 여름 세르움 이벤트로 드린글로디온 제복입니다. 부캐한테 옷을 뺏긴 캐릭터들이 주로 있습니다. 56위는 뉴트로 코인샵에서 살수 있었던 메이플 트렌디 코트입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출시일은 최초 출시일이 아니라 가장 최근 출시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출시됐을 수 있습니다. 55위는 나초세트 남자옷인 남빛다나입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처음 출시된 것은 넥슨별 이벤트였고 올해 여름 뉴트로 픽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54위는 로얄스타일 59기 오르카 잠옷입니다. 8억 매소입니다. 53위는 로얄스타일 75기 루즈핏 운동회 복입니다. 1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52위는 스라벨 68기 눈송이 패딩입니다. 2.7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51위는 캐치샵에서 항상 파는 블랙 삼각 수영복입니다. 남자만 입을 수 있습니다. 52위는 로얄스타일 65기 새벽 반디입니다. 남자권 5천만 매소, 여자권 2억 매소입니다 49위는 스라벨 69기 레이디 카멜리아입니다 샤넬 옷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3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48위는 올해 뉴트로 이벤트로 뿌린 뉴트로 히어로 아머입니다 47위는 18년 겨울 이벤트 때 나온 눈사람 옷입니다 7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타 패키지랑 공짜로 나왔었습니다 46위는 18년 여름에 나온 하프 물범 인형 옷입니다 1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세트로 파는 모자 장갑이 없으면 많이 허전합니다 45위는 스라벨 46기 알피샤베트입니다. 50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4위는 캐시샵에서 파는 검은정장입니다. 미토리만 파는거라서 바지도 사야됩니다. 43위는 로얄사타일 76기 백코제복입니다. 남녀공용 함벌오시고 3천만 매소입니다. 42위는 6천일 패키지로 판매한 예티멜빵입니다. 6천만 매소에 거래됩니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핑크빈, 주황버섯, 슬라임, 페페 멜빵이 있습니다. 41위는 스라베 62기 라루나입니다. 여자옷이고 3억 매소입니다. 40위는 스라의 62기 태엽의 기사입니다 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39위는 로얄스타일 70기 스위트어한도로시입니다 1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모자랑 같이 써야 예쁩니다 38위는 세르니움 코인샵에서 팔았던 하크 제복입니다 37위는 6천의 패키지로 판매한 핑크빛 멜빵입니다 6천만 매소에 거래됩니다 36위 마라벨 6기 밝은 이슬입니다 남자만 입을 수 있고 3대장 기준 100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35위는 올해 헌티드맨셜 이벤트로 풀린 달콤초코 슈트입니다 경매장에서 사려면 1.7억 매소 정도 합니다 34위는 마라벨 7기 왕의 연회입니다 15억 매소 선에서 거래됩니다 33위는 스라벨 56기 폭은 안개비입니다 남자 전용이고 20억 매소 선입니다 32위는 저번 스라벨인 음악대 유니폼입니다 스라벨 정가인 2.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31위는 스라벨 69기인 로드 카멜리아입니다. 남자 옷이고 5억 매소 정도에 거래됩니다. 30위는 스라벨 49기 이슬세라입니다. 여자 한복이고 30억 매소입니다. 29위는 스라벨 73기 벚꽃 우위입니다. 3.3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28위는 이번 할로윈 패키지로 팔았던 튀키모입니다 7500만 매소 정도 합니다. 세트로 모자가 있습니다. 27위 로얄스타일 63기 오버핏 비치 가운입니다. 3억 메소 선에서 거래됩니다 26위는 올해 뉴트로 코인샵에서 팔았던 갤럭시 우주복입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25위는 스라벨 56기 포근 발그레이 입니다 여자만 입을 수 있고 18억 메소 정도 합니다 24위는 올해 헌지드 맨션에서 뿌린 말랑크림 드레스입니다 3.5억 메소에 거할수 있습니다 23위는 스라벨 54기 타미노 아리아 입니다 남자 전용이고 28억 메소에 거래됐습니다 22위부터 1000명이 넘게 입는데요 22위는 스라벨 57기 눈꽃송이 코트입니다 10억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위는 로얄스타일 74기 복숭아 밀빵입니다 4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20위는 스라벨 77기 감산책함모로시입니다 남녀 모두 2.5억 선에서 거래됩니다 19위는 로얄픽으로 나왔던 폭주 수 가운입니다 6500만 매소입니다 18위는 19년 봄 패키지로 팔았던 스칼렛 드림입니다 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같이 팔았던 아이템으로 블랙 드림 브라운 드림 등이 있는데 블랙 드림이 101위를 했습니다. 17위는 마르벨 10기 그림자 성주입니다. 마르벨 치고는 매우 싼 가격인 1.2억 매소입니다. 16위는 스라벨 74기 별의 기록자입니다. 남녀 모두 4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15위는 올해 가을에 팔았던 마롱 글라세입니다. 남자는 5억 여자는 3억에 거래됩니다. 세트로 무기랑 모자가 있습니다. 14위는 로얄스타일 79기 노랑 빅사이즈 아노락입니다. 7300만 매소선을 유지중이며 모자랑 세트입니다. 14위는 로얄스타일 79기 어둠의 소학마 옷입니다 1억 매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위는 스라벨 71기 소원배달원 유니폼입니다 남자는 4억, 여자는 6억 정도에 구할 수 있습니다 11위는 로얄스타일 69기 테니스 유니폼입니다 남자는 1억, 여자는 2억에 구할 수 있고 테니스 리본보다 테니스 캡이 인기가 많습니다 로얄픽 이벤트 2등을 했었습니다 10위는 로얄픽 패키지인 예그린나한번 옷입니다 1.5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위는 현 마라벨인 그림자 영주입니다 남자 옷이고 디자인이 예뻐서 4.5억 매수에 거래됩니다 8위는 마라벨 팔기 여자옷 염원의 끝입니다 26억 매소에 거래됐습니다 7위는 마라벨 팔기 남자옷 약속의 끝입니다 37억 매소에 거래됐습니다 6위는 마라벨 9기 별빛 대공녀입니다 5.5억 매소에 거래됐습니다 5위는 스라벨 65기 벨리타스입니다 8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는 마라벨 9기 달빛 대공자입니다. 3.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3위는 스라벨 65기 셜록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해서 인기가 많고 8.5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2위는 특대 사이즈 와이셔츠입니다. 65기 로얄때 풀렸고 3억 매소를 유지 중입니다. 1위는 스라벨 55기 인형의 꿈입니다. 스카니아 기준 35억, 루나 기준 50억 매소에 거래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